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젠입니다. 로하! 오랜만에 왔죠. 그렇습니다. VR책 역할극 놀이. 네. 설날 특집으로 친정집까지 컨셉으로 왔다가 이제 맞춰서 왔습니다. 자, 내 이름은 로젠젠. 오늘은 설날 연휴라서 작은 할아버지 댁으로 친정방문을 하러 왔다. 여기가 그 작은 할아버지 댁이다. 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친척들 한고 맞이해볼까? 별로 사는안 좋지만. 띵동띵동 응. 어! 아유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아유 아버지, 아이, 아이 이게 누구야? 아유 <웃음> 아유 오랜만에 왔구만, 아유 이거 얼마만이야? 아유 아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유 잘계셨어요 아유 <웃음> 아잘 지내고 있지? 우리 근데는 어떻게 뭐 어디 뭐번번한식당왔고뭐이게잘 지내고 있나 아유 그쵸 응? 일단 일단 뭐, 그, 어, 어, 뭐 어르신들 들어가, 그, 들어가서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뭐 아버님 뭐 아유 그그 그,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거실에 가시죠 네네네 있다가 그뭐그뭐이그 첫째 그마약이랑 네네네 그 리도 네, 네. 온다고 했으니까 아 네네네 아, 아,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웃음> 아유 건장하시네요 저희 또네 아유 여전히 좋네요 이또 분위기가 또 네. 아, 예그뭐뭐 네, 뭐, 뭐 아, <웃음> 네, 네, 네. 아, 나이가 이제 그 올해 올해 그 서른입니다, 신 아, 네, 서른입니다, 그러신 아, 벌써 서른요? 이 네, 네, 네, 네, 아, 나그뭐 어그제까 말해도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그냥. 아, 할아버지 때쓸 때가 어그제 같은데. 아, 그때는 뭐 어렸죠, 네. 예, 네, 그요 이제 서른이면 뭐 이제 뭐 돈은 또좀 많이 모아 <웃음> 뭐. <웃음> 아, 돈이요? 아, 아, 돈이요? 아, 그냥 뭐좀 아, 직장에서 좀 그냥 뭐 괜찮게 좀 벌고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 좀잘 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그, 그, 그러면 이제 뭐막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 또? 아, 뭐. 아, 네? 어떤 거요? 만나는 사람은 좀있고아아 <웃음> 아, 만나는 사람이요아 아니 네 지금 뭐네좀아니 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네잘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아잘 만나고 있어너네뭐 <웃음> 네. 그, 노젓거려 빨리빨리 그 결혼해야지 뭐아 <웃음> 저기 <웃음> 아저나그 네. 어, 날까지 <웃음> 있너그그 욕먹는다 그지 <웃음> 아유 <그거? 웃음> 아, 저 지금 올해 서른인데 결혼 벌써 생각하기 좀 약간 이르지 않나요 어르신 저. 만난 지 지금 한, 지금 네, 이제 한, 반년돼 간데. 야, 내, 내, 내가, 네마 때는 야, 그, 뭐, 어? 어 스무 살만 돼도 결혼하고 막 그랬어. 아. 뭐, 돈 벌고, 뭐, 그때부터 그냥 빨리 만나가지고, 그, 결혼하고, 그, 애 낳고, 그, 산단 말이야. 이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그 아, 아, 아, 어르신, 아, 아버님. 그 그러시다고요? 아 아유, 돈도 많이 벌겠다. 뭐또그 얼마나 벌여 한 달에? 아이 그냥 아유 뭐 이게 또 말씀을 좀고시하게한 달에 뭐 그냥 뭐한월한뭐 한한 뭐, 200은 좀좀 좀 넘게 법니다 아유 그 정도면 됐지 그럼 빨리 가. <웃음> 빨리 가. 아 아유 그나저나 그 네네 마약이나 뭐 이런 애들 뭐 언제 오다냐뭐아 그러게요 오다냐? 이제 다른 아니냐? 다른 친척들 또 온다했잖아 보니까 그, 그 마약 그저 삼촌이랑 그 이모도 온다 했죠 아세이도 온다 죠 오랜만에 보겠네요 어, 저 나가봐가지고 나가봐가지고 한번 연락 한번 좀 해봐라 예아이 아, 뭐, 근데 뭐, 그, 뭐, 예. 전화 안 통하고 아, 뭐. 아 그래서, 저 계세요 계세요 예, 제가 보호할게요 네, 갔다와 예예예 <웃음> 뭘결혼하면스물다때 뭐 가려 보초 뭐. 아그저 마약 삼촌 이거 뭐 옷이나 갈 보니까 핸드폰 번호 따로 없어가지고, 뭐, 딱히, 뭐, 연락, 줄만한 게 없네. 아, 진짜, 그가 친척들 또, 봐서 또, 해. 아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발삼주, 안녕하세요. 아, 이게 누구야. <웃음> 아유, 젠젠지, 아녕하세요 아유, 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유, 잘 지냈어요. 아유, 나야 잘 지내지. 너도 뭐하고 지냈어? 아이, 그냥 좀 요즘에 이제, 일좀 시작해가지고, 좀,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아 뭐, 들어가시죠. 제가 앞에, 안에 좀, 아버지 뭐 기다리시는데, 뭐 또. 어, 당연히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예, 아유, 들어가시죠. 오시나? 어, 아니 아이, 너도 어른이 왔는데 어른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 문도안 열어줘 <웃음> 아아이 <어이>, 이랬어 <웃음> 와 개빡치네 저거 이제 <웃음> 좋아요 갑시다 일단 네예 네. <웃음> 아, 그래. 3초 왔어요 네 3초 왔어요 <웃음> 우리 우리 우리 또 첫째가 또 왔구만 예 네. 네. 아유 정화 그래, 그래, 좀 아, 아유 첫째는 또어디 지냐 너뭐 요즘 뭐하고 잘해 뭐 아이 저야고 요즘 일하고 그냥 일하고 제가 저도 일하시 되요 <웃음> 아유 아버지 저 백수 아닌가? 그, 그, 그 예전에 그 뭐냐 뭐그 주식 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들 돈아 그래가지고 완전 그? 아버지 그런 소리 마이 그, 뭐, 비트 모식인가 코인 <웃음> 모식인가 그뭐그한답씩고모르아그돈 아버지 아버지 가능성 그, 있었습니다요. 아유 그, 겉보다 제재리 그, 너무 응? 나이가 응? 으시냐 응? 아, 아, 나이요. 아, 그, 저. 아이 삼촌 저번에 봤는데, 저, 저 서른이에요, 올해. 이제. 아, 올해 서른이고? 네, 서른이 어, 30이. 직장은 어디요? 아, 직장은 지금 그냥 좀, 마케팅, 그, 병원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 직장이? 어, 직장? 음. 어딘좀 있니? 아, 이제 뭐, 걔 신입이라서, 뭐... 지금 좀, 네. 뭐고 있죠? 신입이요? 네, 아유, 그려. <웃음> 그, 뭐, 대학교 어, 그래. 너는 그, 언제 그, 집에 그 며느리 소개시켜주러, 어, 올 거야? 마약이 마약이 마약 아아 네. 버지아 삼촌 그 차만 처자가 좀 없긴하지 <웃음> 메이크보다재재니아네돈도 네. 어, 얼마나 모아놨어 아돈 지금 아니 지금 막 그냥 좀좀 좀 먹고 있습니다좀네좀 먹고 있대아난 니가 군금해야 말도 리 아유 아버지 저 말고 빨리, 빨리 그 네. 첫째로서 빨리 가야지 아세린 간데 너는 안 가고 뭐하고 있나 니가 뭐가 있어야죠 어? 야너네가 그래 네가좀 부족한 건 있다 그래 나이가 좀 많고 응아이단는젠젠이가아이고 젠제니가 아이젠 들어와야 되겠습니나 나에 가서 이제 곧 있으면 머리 벗겨지고 <웃음> 어. 뭐, 직장 뭐뭐뭐 뭐, 뭐 주식한다고 하는데 뭐뭐배대로 하는지 뭐 모르겠고 뭐, 아버지 아직 계산이 파요 젠차가 겠고아 아직 네, 머리도 아, 안 벗겨졌어요 네, 아이거 뭐. 근데 니네 m 자그곧 아.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오는겨 이제 <웃음> 야, 아유 요즘 기술력이 아유, 발달해서 머리, 머리 쉬는건데요 그래도... 아니 삼촌 그 그러고 보니까 삼촌 뭐 삼촌 뭐좀그 그 저번에 말한 그저 기업 그 중소기업 그 과장하고 계신 거아닌가 아직 도어 아직 과장이지 부하들은 좀 약간 좀잘 일하고 계세요 뭐? 아유 나야 잘하지 얼마나 어? 내가 잘하면서 이렇게 승진 이제 이곧 승진해 나도 아 승진해요? 부장난다고 했어 오, 어 아, 그럼 월급 좀 많이 오르시네. 지금 년째 과장이긴 한데. 아7 년. 과장 된대. 아, 7년. 아. 어. 아. 아유, 나이 몸에 뭐 그래도 이놈. <웃음> 아유 그래도 <웃음> 젠젠이돈 <젠제니, 웃음> 많이 모아야겠다 <웃음> 집살라면은아아 아, 집이요? 열심히 응? 모아야죠네. 아니 어떻게 아, 너는... 우리 집안 그사의 놈들은 뭐 이렇게 어, 집도 없고 이렇게 다 모아 모아고 뭐 사는겨 다들. <웃음> 아이 아버지 이것도 대출로 주고 샀잖아요. <웃음> 야이 대출도 대출도 돈이다. 어 신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나는 신용이라도 너는 뭐뭐그 주식하면서 그 신용 어떻게 되냐. 저 시족이 있으니까 곧부장되는거아닙니까 <웃음> 아이쿠보다 그것보다... 아, 네. 젠젠이 너는 여자친구 있냐? 아아 아, 여자친구 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어야 돼 지금 뭐아 그래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 지금 만난 지 지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호, 결혼은 결혼좀 이른 거아닐까 약간 좀? 아유 결혼 빨리 해야지 너도 나이도 서른인데 아야 젠젠이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너나 빨리 <웃음> 결혼해라 네가 가야 젠젠이도 갈거 아니냐 아이쿠 <웃음> 요즘 제딱 원하는 스펙의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유 재진이 너도 간좀 아, 빼야겠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아 보름달이냐 아 살이요? 아살아 살... 아, 빼야 하는데 그뭐네살 빼야죠 빼면 좋죠 네 아이, 그냥 그냥 뭐... 아유 빨리 좀 빼라 남자도 이즘 피시 살아야 된다다아뭐좀 이모님도 이제 슬슬 뭐올때 되지 않아 약간 좀? 누, 누나가 네, 이정도려라 뭐,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예, 한번 가서 또 한번, 또 한번 봐봐라 아 알겠어요 또어 아이고 아 이모 오셨네 아이고, 아이고. 이모 안녕하세요 오,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오랜만이다, 야, 카라스야 오랜만이다, 조카, 아유. 아, 할아버지, 대가리어지게 났습니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 저, 아유 아이, 아이, 아 저는... 아이, 저.. 얘 아이, 자마자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어 아이, 아이, 모 저.. 저저 좀.. 저 좀.. 이 아이, 아이, 아나 아이, 모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지 아이, 아이, 아이, 아하 아이, 아이, 아 좀, 아니 아이 얼마나 왜준? 귀엽고 착하대 세아 때문에 바로 돈달라는그 말이 되데요이왜아래 그래? 그래? 나도 그랬어 어, 나도 그렸어 나도 아아아아 빨리 줘 이만 아이 저 아이 저 이모 이모 털어 아이모 이모 저저이모 뺏다 스피하는 이모 이거 좀 약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 이모 이거 좀 아형어디왔습니까 잘못했다. 아 그래 우리 그러니까 우리 뭐, 자식이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그냥, 어? 복 많이 받는데형형형아형아예예예아이자그 야야야 이거 오만 거거 거. 아야 오만 거.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오만 거네뭐 이만밖에 안 돼야 뭐? 야야 어디야? 야야야 야 어디가? <웃음> 좀게요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야, 웃음> 그래 야, 그래 야들 잘 놀아. 아 아니, 저이모 아니, 이모 뭐 저. 이 저. 이 이거 이거 이거 저. 이거 저. 이이모 지금 있어? 돈을 지금 뺏어갔다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이 저. 이거 저. 저. 저. 저게 무슨 일이야 지금? 동생 동생한테 돈 달라고? <웃음> 그럴 때가 아니지. 얘가 정말 정말. 아니, 아, 무슨... 아니, 이것들이 진짜. 어? 내가 환장하겠네. 야, 너는 조심서 누나는... 나한테 빌려 간 돈이나 갚아, 이놈 자식아. 아이, 그거 층만층만 이제 높아지면 그거 갚면아 순재나. 아, 네네. 아, 아, 가지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너도 알았을 때 할아버지 보면 어? 세배하고 영돈, 아, 어,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하긴 했... 했는데, 너도 그랬어 아, 했는데 저거는 그래. 좀 저렇게 오자마자 저렇게 아니요. 싹퉁머리 없이 하잖아 아, 안 하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네. 괜찮아 괜찮아 뭘 아. 해도 괜찮아 아 와, 얼마나 이쁘대아 너무 아니, 근데 손이 그냥 머니에 들어오는 손이 아주 완전 그냥 뱀처럼 들어와 왜, 왜, 왜. 그냥 걔쑥빼가안데 돈이 그 그냥, 그냥 뭘했는데 뱀처럼 그냥 주머니에 쏙쏙 흘려가 돈에쑥빼가안데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어른이 그러면은 어? 주세요 할때 빨리 후딱 줘야지 안 주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아, 손을 뻗어가지고 가져가겠 아니, 가져가게, 아니 응? 내가 분력이 어? 주머니에다가 그냥 적당히 넣놓고 주머니서 에 빼주려는데 아, 먼저 빼갔어. <웃음> 아니, <진짜. 웃음> 먼저 빼갔어? 아유 우리 아들이 똑똑하네, 잘했네. 아, 그래서. 아 똑똑한 거예요 그거? <웃음> <잘했네>. <웃음> <웃음> 어떻게 돈이 들어 있는 걸 거기로 어떻게 딱 벤처부였어. 아 이제요. 아장버지 이거 좀뭐 해야 뭐라 하셔야 되가 아닌가, 아버지. 그눈아 넣어봐 아버지 안에 조카가 그, 그 가져갈 수도 있지 아이 아. 아이고 그렇죠 우리 그쵸. 가족이 이렇게 또다 모인지가 또 이렇게 오랜만이제아니아 그럼 응? 그럼 그래, 그래, 이모, 그래. 이모 그러니까 저그저 그, 누구죠? 아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래야그래야그래야그래야나 말할 때 끊지 좀마 아이 알겠습아 <웃음> <웃음> 예,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그 다들 그게 말이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은데 끊지 좀마 아이 아,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기 네. 또 힘들어 죽겠어 네네네네네 아유 아버지 아직 정적한대 머리 들어요. 맞아 맞아. 그그 <웃음> 그 뭐냐 그 순전히 그 아까 그뭐그 뭐, 그 마케팅한다고 했는데 뭐 너도 뭐그뭐 그뭐 영상 만들고 뭐 네, 네. 그런 거 하는겨? 아네 그쵸 아, 지금 뭐, 뭐. 아 그래? 네 예, 영상도 이렇게 만들면서 연편집하는데 아무래도 그 요즘에 유튜브가 좀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유튜브도 같이 좀 하면서 네, 좀그 그 회사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 또 그, 뭐, 뭐, 유튜브, 어. 유튜브인가 유튜브인가 그, 앉아가지고 그, 그 게임만 하고 뭐. <웃음> 어 앉아가지고 뭐 먹으면서 그냥 히덕거리면서 하는 아. 뭐 그거 아니에요? <웃음> 어 그래 <웃음> 구독자가 얼마나 돼? 아네 지금 요즘 뭐 아. 구독자가 많아 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한 구독자 한 3,500 정도 좀 되어네. 아 3,500만? 이야. 아, 아, 아니 3, 천, 아니, 아니 3,500만이 그 3, 5 0 0명 정도 돼요. 네. 아 3,500명? 에 아, 네네네. 500만이 어, 아니 상하다. 첫째야. 아니 그5 그, 0이면 그래? 네. 이게. 아는거냐? 적은거냐? 에이 적은거죠 아버지? 아, 그 뭐야 아, 그 꼬람인가? 뽀람인가? 그 유튜브 걔 하면은 몇십만명이 본다는데 걔는 아, 어린나이인데도 그냥 강남에 빌딩 살 정도로 막 돈을 버는데 제, 제니는 뭐돈 번게 있냐? 근데 저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좀 약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소소하게 수익도 네. 좀 얻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좀 네. 어머어머 아, 그래? 네, 네, 네. 그래 그러면은 뭐 아파트라도 얻어놓은거 있어? 아 아파트 아 그저 아파트 나올 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약간 용 용돈 식으로 좀 약간 나고 있어요. 몇억 버는 거지. 그그 사람 인지개는 강남에 빌딩 살 정도인데 아. 얘네도 몇못 버네. 뭐강남에 빌딩을. 아 땅이네. 아, 어. 그, 네. 어. 어. 아, 아 그래도 어, 우리 젠제니가 걔는 니보아네 그렇죠. 그 나중에 어머, 또, 그래?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나또그 실버 타운 한번. 집에 그김 노인은 뭐 얼마 전에 그 막내가 그 실버 턴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공 <웃음> 치고 그냥 그 탈매 공 치고 잘 지낸다더라. 그래. 아, 근데나 영화를 하는. 내가 또 그런 거 바라는 건또아니고 <웃음> <또> 뭐 그렇다더라. <웃음> 응. 아이고, 아, 아버지, 저들 대충 뭐 삼촌이나 뭐 이모가 나중 잘 되시면 또잘할수있겠죠뭐 그래도. 에이, 야, 뭐 아세리아 보고 뭐그 가가지고 뭐 얘는 뭐뭐 뭐 자기 뭐그 친정 챙겨주기 힘들고 첫째는 뭐 주식을 하는지 어째 모르겠고. <웃음> 아유 아버지, 응. 저 지금 주식 저거 어? 비트코인 계단이 높아가지고 저 돈만 오르면은 <웃음> 제가 그냥 한탁 치우거든요. 아이 정도면.. 웃기고 뭐, 있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써가지냐 어, 어? 아유 그냥.. 빨리 그... 돈이나 갚아 이 화상아! 아돈 빌렸어요? 아유 돈? 그냥.. 어 그거.. 팔기만 하면 <웃음> 돼그 <있었지, 나> <웃음> 올라서 팔기만 하면 나, 돼 나, 나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고.. 아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모 돈빌 아니 돈 아유. 빌려갔어요 이모? 어! 나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어? 자기가 아유, 그, 정말.. 가정이라서 돈 빌렸다 아유.. <웃음> 그래 내가 그래 그래 그래서 빌려줬지 이 화상아 누나, 내가 빌려준 내가 그... 내가 어? 내가 진짜 어? 후회가 된다 후회가 돼 아이 누나 갚어, 그런 인마. 소리 마시고 <웃음> 앞으로 전망이 좋아 아주 전망이 좋아서 그냥 <웃음> 한 <웃음> 10년만 버티면 돼 10년이요? 10년을 <웃음> 버티라고? <웃음> 10년이 연금인데 <웃음> 어. 10년이? 어. 10년이면은 어머. 강산이 금방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좀봐 어머 얘, 얘 말하는 것좀봐아얘 뭐 아, 말하는 아, 네. 네. 것좀봐아저 유튜브 그 게임하는데 제가 좀 주로 하는 거그 이제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좀 해가지고 딴게임도좀 해요 이렇게 마비노기? 그건 또뭐요아 아, 게임하면서 네. 여기... 유튜브 하는구나 네네네네 네네, 네네, 어, 맞아요 여기 보니까 뭐 젠제니, 젠제니보다 구독자가 더 많은 친구들이 있네. <웃음>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아, 네, 어, 네. 라이트모카 네. 채널 아, 구독자 1만 2천? 아 단독이 어, 채널 6천. <웃음> 어, 젠제니 3 5 0 0이랬아이 젠제니 아직 멀었다. 아이. 어, 젠제나, 어, 3만 2천 3만 2천 뭐, 아 이. 아 언제나 단독이 3만 5천 명이야. 뭐너 얼마만큼 이렇게 <웃음> 재미리데? <재밌는데. 웃음> 젠제나 너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웃음> 저아제거 <웃음> 재미있어요, 제이. 이 친구 잘하네. 아, 잘하네 아주 맛집이요. 아, 아, 삼덕이 형이요. 아, 그래. 삼덕이 아. 형. 에, 잘하죠, 잘하, 잘하. 제 것도 저도 인기 좀 있어요. 그래도 좀 마비 유저도 좀 알아보고. 이제나 너도 그 마비 누긴지 뭔지 그거보다는 그그 첫째가 얘기한 뭐그 애랑 같이 그 짜장라면 먹고 뭐 그런 거해야 면. 아, 짜장, 아 먹방이요. 아, <웃음> 아 짜장라면 그치, 먹는 거. 먹방 얘기하는거예요 아아 아, 먹방이요? 음, 그것 좋죠 그렇지. 그것도 종종 해요 그뭐 그런... 제 방송인데 아, 저는 아 요즘은 근데... 편하네 <웃음> 요새 애들말로 먹방이라 그러잖아 우리 카라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우 정말 그런거 그런, 그런 거다 알려주다니까 우리 아. 애가 정말 똑똑해 대성할 아이야 요즘은 그냥 나도 해볼까? <웃음> 아. 아이고, 잘또 하겠다. 아, 해봐. 유튜브가. 해봐, 해봐. 네, 그, 저, 삼촌이 뭐, 그, 죠이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쉬운 건 아니고, 조금 약간 공부도 좀 하고, 좀, 공부도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아, 정말 그래? 아, 근데... 네, 굳이 연습이 많이 있어, 라면 먹 데. 때. 어, 그냥 뭐, <웃음> 집에다가 밥 차려놓고, 그냥 그밥 먹으면서, 아. 아이, 팬님들, 이거 오늘은 수육도 밥한끼끓딱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뭐 아유 아버지 잘하시네. 아버지 아유, 왜 이렇게 잘아요? 10만 명은 구독하겠어. <웃음> 나보다 더잘 알잖아. 에이,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유, 뭐, 나도 뭐, 그 실버타운 들어가려 유튜브인가 뭐네 역시 유튜브인가? 우리 아빠는 진 제가 저화연씨좀 제가 화연씨 갔다 올게요.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네. 어, 다녀와 다녀와. 네, 네, 네, 네. 어, 그래 그래. 네, 네, 네. 난 우리 아들 좀 보러. 가 음. <웃음> 거지 같다 진짜. 야, 못 자. 아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야, 삼덕이 형이난비싸게한다 아, 저러고 이제 막상 한다음은또 이제 안 하는 것이 또 이제 아이, 자서 표정 관리 좀 하고 다시 가자. 응. 알게 되지. 응. 아유, 깜짝이 아유. 갑자기, 아유. 아, 이, 아 이모, 여기, 화이 어, 하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네.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 잠깐 뭐 하나 보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지. 어, 괜찮아. 네, 네, 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네. 너 유튜브로 수익 얼마나 보니? 아, 아, 유튜브로요? 아, 그냥 뭐좀 방금 말씀했지뭐한 몇십만, 사오십만 정도 한 달에 좀 나고 오 있어요, 뭐. 네. 아, 진짜 사오십만 원이?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네. 해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용돈벌이가 되겠다. 아, 그쵸. 그렇지. 나쁘지, 에이, 좋죠. 나쁘지 않죠, 네. 어. 그래, 그래. 나도, 우리, 어, 카라스가 네. 너무 똑똑하고, 네네네. 잘하니까 한번 네. 해보려고 하거든. 아. 그래서, 어, 어. 뭐 어떤 거 유튜브 어, 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해가지고. 뭐? 어, 키즈 채널 한번 해보고 싶어. <웃음> 아, 아, 키즈요? 그래서, 진짜. 난, 어. 근데 니가 너무 잘하니까 어,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니? 아, 어, 도... 이 엄마, 이 이모가 뭐 딴건 못했겠지만 맛있는 밥 한번 크게 쏠게 아... 응. 아니, 뭐 도와... 뭐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은거야? 뭐 물어보시면 제가 뭐 답변드리죠? 뭐, 뭐 괜찮죠? 뭐 쉬운건 어려운거 아니까? 니뭐 유튜브 하시면서 뭐어려운거 아니지! 것들은... 네. 우리 진제니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지 아 처음 부터 끝까지요. 아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음, 말씀하신 음, 게 유튜브 그러니까 채널 만들고 그러니까 뭐 촬영이 뭐 편집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어 촬영 그래 그래 편집 같은 거할줄 몰라 그러니까 젠제니가좀 해자 우니까친척이잖님그니까어 피를 나누지 않은 사이도 남도 아니 고 그지, 그지. 아 그렇게 하는 데 이모 이게 이게 제가 아, 맛있는 이모이 잠깐 잠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그이 그래. 편지 제가 뭐 유튜브 만들고 이렇게 뭐 이게 뭐 운영하시는 거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긴 한데 이게 촬영이나 편집은 그래, 그래. 이게 좀 약간 인건비로 어. 조금 나가는 거라서 이게 좀 아무래도 친척가에도 약간 조금 돈은 좀 약간 이게 필요하긴 해요, 이게. 어머 예. 그러면은 이 이모한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너무하잖아 그거는. 아니... 괜찮아 그냥 맛있는 거 사게 줄 그걸로 퉁치자 어때 <웃음> 조금만 도와줘. 그래 조금만 어 그래 그러면 이 스케치 때까지만 좀 이렇게 도와주면 네. 이렇게 아유, 어떻게 배고파. 안 되겠니 아아아니 삼촌이가 나한테 아 누나 밥좀 차려줘 나 지금 배고파 가지고 아먹은게요예 우리는 먹고 왔다 예어 그렇게 배고프면 어디 보자 여기 어 배달 어플로 시켜줄 테니까 <웃음> 그거 먹어 뭐 먹을래. 아니 뭐 나는 밥집이고 밥, 밥, 밥 집밥이 좋은데 왜 계속 배달음식을 시켜준대? 야 밥하기 싫어 귀찮아 니가 인말 짜시다 어? 이 화상아 돈이나 갚아 어? 야 니가 아니 누가 10년만 기다리자니까 내가 어? <웃음> 뭐십년이나 기다려? 어휴 화상 어? 내가 아유 내가 10년이면 된다 니가 어휴, <나를 믿어? 웃음> 정말 나는 뭐 믿어, 이렇게 <웃음> 젠제나 어, 이모가 이렇게 힘들다 어? 아, 이렇게 힘들어 아, 네 일단은 나중에, 어휴, 네, 유튜브 정말,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 네. 뭐, 맛있는 거 같은데 배고파 다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먹고 왔다니까 빨리, 빨리 야, 나는 안 먹었어 저 그럼 일단 제 카라스 데려갈게요, 이모 제 카라스 데리고 아이고. 올게요, 먹고 식을 식으면.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 예, 예, 네, 네 아, 진짜 이둘 차라는편집에서 반치 만나 먹을 뭐 퉁치고 있네 진짜. <웃음> 아 돌아가자. 아야야야야하야뭐 아, 야. 이야이모가밥 아, 먹으래. 그까너가 뭐. 야. 너... 아좀아야이모밥 아, 아, 아, 먹으래. 야, 밥 먹으래. 야야 야, 삼촌이 오우. 지금 말하는데 삼천말도 안듣고 지금 야이모가밥 먹으러 오우. 내려오라니까 하핰 <웃음> 하핰 <오우. 웃음> 말을 얘기 안 드려 야 컴퓨터, 야 컴퓨터 꺼 이거 띡! 야 꺼! <웃음> 아 진짜 삼천 <삼촌> 말도 안 <웃음> 아이씨? 야 지금 방금 뭐라 했냐야 뭐라 했어 지금 아이씨? <웃음> 말, 말 못하는 말 뿐쎄 바봐아 지금 어? 야너 잘됐다 너방어제에너 방금 전3 삼촌 한데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돈만, 돈만 그냥 뺐다 시켜 주자그냐뭐 돈도 이따가 벌어주면서 그것은 꼰대질이야 이 꼰대질은 아이 <웃음> 삼촌 뭐야너 신사임당 꺼내야이야 <웃음> 진짜 이거 아주 버릇을 진짜 이거 요즘 애들은 어? 신사임당 가지고 안돼 어? 흰색깔 종이봉투로 줘야지 어? 신사... 야 정말 이모가.. 아.. 야삼촌만 아, 아, 아, 아, 아, 핸드폰이나 하고 이거 지금 아.. 이네들밥안 안 아, 먹을거야? 아이 삼촌마잘 왔어요 아이고. 안 먹을거냐고 아이 삼촌 얘가 말을 진짜 더럽게안 들어요 얘가 아.. 내려오던지 해야지 어? 야 너는 뭐삼촌이 들어왔는데? 말을.. 말을 안 들어? 야너 빨리 일어나야지 침대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핸드폰 들고 밥 아, 먹으러 가야지 아이나 때는 말이요 그냥 삼총 들어오면 그냥 바로 90도 있다 아이고 삼촌 오셨어요 하면서 그러고 어? 너 이제 고3이라며? 요 공부도 어떻게 할거예요 공부도 어? 어떻게 되고있어? 대학 서울대 가? 아뭐서울대요 서울대는 갈수 있으면 가야지 아, 나 때는 말이야 그냥 서울대 그냥 고부 없이 어, 고3 때부터 열심히 하면은 갈수있어거로아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는데 3천원 그러면 주식회사 투자해가지고 <웃음> 얼마를 버셨나요? <웃음> 어? 어? 주식투자에서 지금은 돈이 얼마나 갚아야 되는 아, 10년이면은 이놈은년이면그이면 이마... 어, 10년이면은... 아, 이마? 이마. 그냥 강 10년이면 어? 아, 냥강1이면 그냥 강에년이 그냥 서빌딩이면그그빌딩서이빌딩이면그지강빌딩이에빌딩이면이그이그빌딩이이이 그냥 이이 아니 누나 얘 말하는... 우리 아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또 노란 놈좀 봐! 어? <웃음> 이 놈은 짜식이! 야! 이화상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줄못 들었어? 아니 화사이라니 누나! 아니, 누나. 말이 시원해야 돼! 아니 이모 좀얘좀 좀 버릇 좀 고쳐야 돼! 좀말들럽게안 들어 얘! 얘! 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어? 이쁜데 어디 뭐라고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막... 아니 와, 착하고 이쁜 이 것보다 삭스 노란 거랑 다르지! 어? 싹수가 아, 왜쓰 아, 우리 아들 이야우들 얼마나 는야 아, 우고있나이고이 쓰고 있는 거이고 있는 이쓰이는 아, 이고 있는 거 아, 우리 나이 어? 고있나이 <웃음> 그 어? 이는거 아, 아들 얼마나 빌딩고는이하는 거야? 니까 그냥 삼촌이 어? 나한테이렇게돈는려가가지고안는는다는걸야도다리고있고는는는고야 <웃음> <웃음> 이안 갚는다는 말이다 똑같이해. 어머. 아니 십년 년 동안 안살있을 거야 어? 누나. 어 십년 동안 살아있을 거잖아. 어머 고혈압. 아유, 아유. 요즘 장수세 된데 이거 십년이면 금방 가지. 이거 하자 <웃음> 있네이 자식 정 말아. 저저 뒤에서 어? 저, 저 핸드폰이나 보지이 이모양이 지금 핸드폰이나 보이죠. 어, 아니 가족끼리 가정은또 왜가. 아유, 야 말이지 말이야. 예, 요새는 가족이고 뭐가 없어 얘. 어? 정말. 아이돈앞서 자버리네. 아 가족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누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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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그그 그 밖에다가 그 떡국이나 뭐 이런데 먹게 좀좀 밖에 그 예약해놨으니까 다들 내려가서 밥이나 먹고 그리고 가, 가, 가 집에 가 아이... 시끄러워가지고 아이... 그래 그래야 좀 왔는데 아유... 한번 뭐인데 좀 화해 좀해요 우리 둘이 그래 설날인데 아이 아유... 미안하우 내가 설날인데 격해졌 아유... 카라스 그래. 아, 너도 좀 와서 그래, 좀 그래. 사과해 미안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어 아유... 미안해 해도 돼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아유아뭐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래도 해 아유. 좋네. 야, 다 예, 그, 네, 네예 너무 아서 아, 아닙니다. 네요 아유, 저 내려 가 보겠습니다. 예. 아, 뭐 내려가 있으라고요? 내려가 있어. 아, 예, 알겠 먼저 게요 잠깐. 가 있어. 나그좀 일이 있어 가지고 나도 끝내고 갈 테니까. 네. 가 있어. 아니, 알겠어. 나나나게요 예? 예. 알겠다 아 제가 할아버지한테 뭐 말좀하막 있는데 이것도 할아버지 그까그저 그렇죠. 어디 가는지 안 말해 주데는데 아이고~~ 어. 회원님들 그 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 이거 알차게 준비한 이 컨텐트 설날 꼰꼰내그 친척들 혼내내 주기 컨텐트 어떻게 잘 보셨어요? 아이 일단 네, 또. 다음에 또그또 그, 또 준비해서 그 어? 아유 아유 우리 그.. 그 노답사명제님 아유 10만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0만원 후원 <웃음> 리폭션 갑니다 아이고 노답사명제 노답사명제 아 10만원 후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아, 안 내렸어? 몰라 네. 자,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웃음> 야, 다들, <웃음> 야, 너무 재밌네, 다들 너무 아, 웃겼네. 진짜, 아이고 고생. 방금 아, <웃음> 그거 춤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아바타에그 모션이 있던데? 이거, 이거, 이거. 아. 야, 진짜 쩔었다 진짜. <웃음> 아, 제가 <웃음> <야, 걔가 웃음> 아바타 하나는 오지게 추천 잘했네. 야, 다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고생하시고, 아, 너무 재밌어, <웃음> 너무 웃겼어, <웃음> 진짜. 아, 너무, 아, 진짜 어마어마하고 오졌다 진짜. 아. 아, 이제 또, <웃음> 다들 보면서 다들 너무 웃자 갑자기 불렀는데 너무 감사, 너무 도와주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싫어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아,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